독일은요 꼭 물어봐요. m ö c t e s t der Karte zahlen?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 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운영 중에 가장 힘들다는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구독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생활과 독일어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꾸준히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에 나오게 되시는 한국 분들이라면 목적불문하고 독일 슈퍼마켓에는 무조건 가격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독일의 슈퍼마켓에서는요 영어가 통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 보시는게 맞으시거든요. 물론 가셔서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셔도 뜻은 통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다같이 또 바쁜 시대에 사는데 말로 하는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독일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독일어 표현 총정리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독일 슈퍼마켓에서만큼은 답답함 없이 독일식 사고로 독일어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되실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트, 슈퍼마켓은 독일어로 Der s 마 p e r m a r k t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카트는 Ein kaufswagen이라고 하고요. 이런 장바구니는 Ein k a u f s k o b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Enschuldigung, for s t h e r ice? n s h e l d i s t h e r ice? 하시면, 어, 저 죄송한데요. 쌀이 어딨나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Enschuldigung, 하시면, 어, 신뢰합니다. 죄송한데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t h e r ice 자리에 원하시는 물건을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시면 되세요. For is das s t l l a s a 하시면, 가스 없는 물 어디 있나요? 이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가스 있는 물을 원하신다 하시면, 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슈프로델바사 이고요. 이고요. 뭐, 인스트스 슈프로델바사? 뭐, 바사미 콜렌저레, 탄산이 들어있는 물 또는 바사미 가스, 가스 물 이렇게 사용하셔도 뜻은 다 통합니다. 어디 있나요? 뭐, 이스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부 함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부 함지 디 퀴킨 롤은 퀴킨 롤을 하면은 키친 타올인데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에는요, 복수형 정관사 D를 사용하시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뭐가 어딨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는 그는 지이야 작은 어디 토이렛 편지들인트? 코는 좀이야자게 어디 토이렛 편지들인트 이렇게 코는 좀이야자겐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는 정말로 화장실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코를 풀거나 손을 닦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휴지는요. 디타쉬엔 투셔 디타쉬엔 투셔라고 말을 하고요. 곽휴지 같은 경우는 디코스메틱 투셔 디코스메틱 투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이시는 곳은 안 그렇지만 가끔 통로가 굉장히 좁은 곳에 사람이 막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잠깐 지나갈게요. Now fix t h n o f i t h 하시면 됩니다. 카세에 가셨는데 줄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가끔 앞 사람이 줄을 선 건지 아니면 물건을 계속 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줄을 서 계신 건지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 stands an, s t a n d a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굉장히 많이 샀는 데 근데 내가 잠깐 이렇게 뒤를 보니까 뒷사람은 계산해야 되는 물건이 다섯 개도 안 된다 하시면 은 어,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gains bitte for gains b i t e for 하시거나 volens foagen volens foagen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이긴 하지만 새치기 하는 사람들 간혹 가다 있단 말이에요 아유 치사 하다 먼저 가라 이렇게 가게 냅두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또 새치기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너무 뭐 싸우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벼운 표현 정도로 비조드레인지지 히포아 비조드레인즈지 히포아 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차례가 되셨어요 계산때 직원분들과 간단하게 소통할 일이 생기는데요 계산해주시는 그 직원분들은요 독일어로 남성분이면 내 아카시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성분들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총 금액을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54유로 뭐 36센트다 이렇게 하면요. 독일어는 뒷 숫자부터 얘기 때문에 영로 잭슨 드라이스 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금액은 못 알아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모니터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꼭 물어봐요. 미카테 오다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뭐 히틴즈바 오다미디아 카테 짤렌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어, 카드로 해주세요 하실 거면 미카트 비트 하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하실 거면 나비트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계산이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하실 거면 꼭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은 간만미크레디 카트 짜린 간만미크레디 카트 짜린 디크레디 카트 이게 신용카드예요 영수증은 독일어로 내야카센봉디 그 빅퉁 디레힐농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요. 직원분께서 뭐흔즈댄봉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영수증 필요하시냐는 뜻이고요. 그때 필요하시면 야 아니시면 나인 하시면 됩니다. 가끔 영수증에 금액이 틀리게 나온 경우 디레힐 농이 스파이쉬 데어 봉이 스파이쉬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슈퍼마켓 관련 독일생활 꿀팁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통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할때 다른 은행에서 하려면요 은행 수수료가 기본 5유로가 붙어요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또 현금을 뽑으러 제 은행으로 나가는게 요강 귀찮은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저같은 경우는 가는 버스비가 5유로만큼 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독일 슈퍼마켓에는요 길드아에 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 금액 이상을 사면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 최소 금액이 마트마다 다르기는 한데 리들은 5유로 에디카는 20유로 이상을 사면 200유로까지 수수료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일 내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실 때 현금 인출까지 하시고 싶으시면 ich möchte das b a r g e l a b 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직원분 아마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비필 이렇게 얼마나 많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페인트 칠 비채, 본드 아트 비채 하시거나 필요하신 만큼 액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space to next